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기성입니다 오늘은 만성 설사 증상과 오른쪽 아랫배 통증 그리고 가스 실금이라고 있습니다 방기 증상 계속되는 방기 증상 만성 설사 증상 오른쪽 아랫배 오른쪽 배가 아플 때에 관한 동영상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동영상 찍기전에 아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아 굉장히 신중하게 올리고 싶고 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 오랫동안 이제 잦은 설사나 묽은 변, 암기 증상도 동일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대사수의 분들이 어떤 뭐 소화 효소나 어떤 소화 기능이 떨어졌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장내 소화 어떤 효소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고 여러분들 창자 형태의 물리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창자가 형태가 비은, 비은형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믿기 어려우신 믿기 어려워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걸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이 동영상 하나에다가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담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 하지만 하여튼, 일단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믿어달라고 하기는 참 그렇, 하여튼,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믿음이 없으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을 것 같고 또 계속 그 상태대로 살아가실 거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그제 채널에 어떤 구독 신청을 하셔서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어, 새로 밝혀진 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제 동상을 들으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어, 꼭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은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웃음> 여러분들 이제 뭐 하루에 두번세 번씩 물건 변을 본다. 어, 혹은 방귀가 나온다. 자꾸 나온다. 어, 혹은 아랫배가 계속 오른쪽 아랫배가 계속 아픈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 혹은 간헐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이 된다. 자 이런 증상들은 그 실질적으로 그 이제 왜 오른쪽 아랫배가 아픈가, 혹은 왜 붉은 변이 나오는가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제 오른쪽 창자, 그러니까 오른쪽 아랫배 창자를 보면 이제 맹장이라고 있습니다. 맹장, 그러니까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지점이 맹장인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 그쪽에 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가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질로 그쪽이 창자가 자꾸 커져 가요. 커져가면서 결국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맹장이 터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맹장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 어, 원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원리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단순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이걸 끝까지 듣고 나시면 분명히 아주 긍정적인 여러분의 몸의 변화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보게 될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 가능성뿐만 아니라 치료, 어, 치료가 될수 있는 어, 그런 아,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신중하게 들어보시고.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뭐, 그려봤습니다. 이건 어떤, 어, 개념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너무, 너무 이렇게, 하, 뭐, 이 그림이 엉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일단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자, 위장 쪽으로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위산이나, 이렇 만나, 소화효소들을 만나서 이제, 음식이 분해되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스가 발생하면서, 자, 꼬불꼬불한 게 이제 여기 소장이에요. 소장. 자, 이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대장이고, 대장이 이 항문으로 이렇게 나오고, 대장이 이렇게 생겨있다는 걸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자, 위장 다음에 이제 십이지장뭐 공장, 회장, 이렇게 해서 맹장, 대장 이렇게 넘어가는데, 근데 꼭 알아두셔야 알아 될 거는 이렇게 창자에는 이제 소장이 왼쪽 소장과 오른쪽 소장이 있어요. 왼쪽 소장과 오른쪽 소장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왼쪽 소장이 훨씬 더 길고 꼬불꼬불하고 그니까, 어, 더 창자 길이가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여기 이제 가스가 이제 발생이 되면 사실은 이 부분에 창자 내부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스가 머무르는 주된 공간이 이 왼쪽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이쪽은 이제 오른쪽 창자는 약간 규칙을 띄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제 오른쪽 창자와 왼쪽 창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른쪽 배와 왼쪽 배,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 배가 압력이, 이제 창자 내부에 가스로 인한 압력이 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변증상이나, 가, 어, 방귀 증상이나 오른쪽 아랫배 통증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오른쪽에 머물러, 주로 머물러 있어야 될 가스가, 외, 어, 외, 어, 오, 아니, 왼쪽에 주로 머물러 있어야 될 가스가, 죄송합니다. 오른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 주로 이 오른쪽 아래쪽, 혹은 심지어 대장 쪽으로 가스가 자꾸 넘어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증상이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아랫배에 가스가 자꾸 몰리면서,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 창자가 이렇게 팽창이 돼요. 팽창이 되면서, 심하면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딱딱해지기도 하고, 또, 묽은 변이 자꾸 밀려 나오기도 하고, 방귀가 끊임없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조금 신중하게 받아들입시요 왼쪽 창자가 더 길고 복잡하고, 가스를 담고 있는 게 훨씬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스가 이 왼쪽 창자에 한6 정도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 창자에 한4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4 정도가. 그러니까, 6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6과 4 정도, 6대 4 정도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5대 5로 바뀌기 시작했다. 혹은 4대 6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러면 이제, 가스가 정신없이 이제, 항문으로 이제 밀려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밀려나가는데, 상자 형태가 변해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쁜 자세 습관이나, 나쁜 운동 습관이나,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어, 발생이 됐는데, 그 하여튼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 또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음식을 입으로 음식을 먹고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면서 가스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두셔야 할까요 한가지 원리는 음식은 내려가면 무조건 왼쪽 창자로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오른쪽 창자로 내려갔다가 대장을 통해서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자 반대로 그러면 소화 과정에서 음식이 내려가면서 발생되는 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 사실은 엄청난 가스가 여러분 창자 속에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니까 가스는 불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고 그 음식이 분해되면서 그 일종의 영양분이에요. 영양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내로 흡수도 되고 인력 가스, 불필요한 가스는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돼요. 물론 방기 형태로 배출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방기 형태로 배출된 거는 대장으로 넘어가 버린 가스가 방기 형태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가스는 음식은 내려가지만 가스는 계속 발생이 되면 오른쪽부터 해서 거꾸로 올라오게 돼요 여러분 입으로 올라와요 입과 코로 호흡기 쪽으로 계속 여러분 몸을 움직이면 상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계속 막 여러분이 하품을 한다 뭐 기침을 한다 막 혓바닥에 백태가 낀다 이게 뭐, 코딱지가 낀다, 목에 이물감이 든다, 이게 가스 결정체가 목에 붓고, 코에 붓고, 혓바닥에 붓고, 입술에 붓고 하면 입술이 부러터고, 이게 몸이 안 좋은,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정확하게 안 일어날 경우에 이런 현상이 막 벌어져요. 가스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가스가 무조건 코로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잉여가스예요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가스, 체내에 더 이상, 아,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 이런 가스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을 통해서 밀려 나오게 됩니다 밀려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창자가 커져있다 커져 있기 때문에 팽창이 되고 아프고 또 음식을 먹으면 오른쪽 창자가 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른 속도로 넘, 넘어가 버려요 가스도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대장으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아 동영상은 음, 일단은 하여튼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 잘 들어 주십시오 자이 부분을 자 해결하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해결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그러니까 창자 모양이 변했다라는 거는 1, 2년 사이에 변한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 2년 사이에 혹은 한두 달 사이에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서히 창자 형태가 변해 간 거예요. 뭐 잠을 옆으로 잤다뭐 이상하게. 하여튼 자세 습관이 이상했다 어떤 그런 모든 변수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른쪽 창자가 커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다수의 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오른쪽 창자가 커져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대다수의 분들이 오른손잡이고 오른쪽 위주의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좌우 비대칭 검사라는 걸 받아요 아, 어느 쪽으로 지금 혈관이 더 발달이 되있다 어느 쪽으로 몸의 중심이 이동을 했다 이런 이런 정밀검사를 받으면 그런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를 먹으면 좌우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오른쪽이 더 커지고 왼쪽이 작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어, 이상한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이이 이 병은 여러분 갖고 있는 병이에요. 창자가 형태가 변한 병이에요. 이거는 음식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답을 못 찾아요. 양배추 먹어서 치료된다, 뭐 효소 먹어서 치료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결코 답을 해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약으로도 치료가 약으로도 관리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물리적으로 변형된 창자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커져 있는 창자가 다시 작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받아들이세요. 커져버린 창자가 약을 먹으면 다시 작아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가스 압력으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반 영구적으로 커져버린 창자가 약이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작아지진 않아요. 물론 신경 안정제나 어떤 그소 어, 속이 편안한 음식을 먹으면 진정 효과는 있을 수가 있어요. 진정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저는 어떤 뭐 약을 팔거나 뭐 음식을 추천하거나 이런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 일단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이제 일순간 그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아 내가 이렇게 치료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경험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일단 최대한 단순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혹은 최소한 반나절 정도라도 실험을 해 보셔야 돼요 실험을 예. 실험을 해 보는데 이제 안 아플 경우나 이래 뭐 설사가 안나올 경우에는 실험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 여러분들이 조금 아플 경우나 가스가 좀 방귀가 자꾸 밀려 나오거나 설사가 자꾸 반복될 경우 그런 타이밍을 딱 정해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고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이병이 치료될 수는 없는 거예요. 변형된 창자가 하루아침에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러는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변형된 창자가 제자리로, 제자리 형태로 돌아간다는 라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혹은 5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활 형태, 행동, 방식을 이 원리를 통해서 바꿔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결국은 치료에 이르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자, 여러분들 어떤 자, 오른쪽 창자 그러니까 무조건 그 감기 증상이나 간성설사나 오른쪽 아랫배가 아픈 혹은 오른쪽 윗배까지도 연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오른쪽 윗배는 약간 다른 어떤 어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거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 곤란하고, 그의 오른쪽 창자가 커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옳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오른쪽 부분에 오른쪽 아랫배 부분에 가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이 오른쪽 전체에 가스가 있을 수도 있고 대장 쪽으로 가스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스를 이쪽으로 좀 올려서 그러니까 여기에 가스가 많다라는 거는 이제 가스 어, 분포도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4 여기는 6 정도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4 혹은 6정도라되기 때문에 음식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서 혹은 가스도 같이 오, 가스는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가스도 같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가스를 다시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립니다 네?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결국은 이걸 다시 호흡기 쪽으로 입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잘 들으세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시켰다가 왼쪽에 있던 가스를 위장을 통해서 식도, 코, 입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음. 제가 설명을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힘이 가는 곳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손등에 보면 핏줄이 막 써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이동을 해요. 피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가지는 피가 이동하는 곳으로 가스가 이동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와요. 막 밑에서 올라와요. 근데 피도 올라오지만 가스도 같이 이동을 해요. 가스도.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원래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도 이동, 따라간다. 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창자에 있는 가스를 왼쪽에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걸, 어, 이걸 옮길 수 있는, 어,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다리에요. 다리. 여러분 다리. 다리로서 이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리를, 다리에, 이제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에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이제 꾹 눌렀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하면, 지금 이쪽으로 힘을, 체중을 받치면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려던 피가 왼쪽으로 자꾸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스도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넘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게 심장에서 이렇게 복부 쪽으로 내려오는 동맥이 있어요 어, 동맥인데 여기서 딱 가운데서 이제 복부 동맥류라고 있어요 복부 동맥류라고 있는데 여기서 양쪽 다리로 이렇게 큰 혈관 대동맥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갈라지는 게 여기서 이제 삼각지죠 죠그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에 힘을 가하기 시작했다 왼쪽 다리에 힘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가야 될 피보다 왼쪽으로 내려가 가게 될 피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죠? 누르거나 드는 행위는 뭔가 하면 이 힘의 원천은 어디인가 하면 이 창, 그러니까 허리의 힘 그게 그러니까 창자 내부의 압력과 창자를 둘러싼 근력의 힘으로, 근육의 힘으로 이렇게 다리를 우리가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을 흔든다고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넘어오진 않아요. 근데 다리를 잘 움직이면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워서 하는 방법과 앉아서 하는 방법과 혹은 걸어다닐 때 하는 방법과 가만히 써 있을 때 하는 방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여러분이 이제 원리를 이해하셔야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낼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올려놓은 많은 동영상들을 보면서 아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고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제가 하는 말이 잔소리 같이 들리고 왜 했던 말또 하냐 왜 했던 말또 하냐 핵심만 말해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저도 했던 말또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단은, 자, 오른쪽에 있는 가스를 왼쪽으로 이제 앉아서 하는 방법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앉아서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아, 잘 보세요. 이제, 어, 영상에서는 이게 반대로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아, 여기가 오른쪽 다리고, 오른쪽, 오른팔. 아, 아. 근데, 자,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 창자가 커져있다라는 뜻은, 이 오른쪽 라인, 오른쪽 머리부터 해서, 오른쪽 라인, 이렇게 내려가는 다리 혈관, 복부 혈관이 다 커져있다는 뜻이에요. 다 커져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진짜 막, 무지막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라인으로 피가, 점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과도하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혈관 자체가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 오른쪽으로 내려가려는 피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원리, 네, 원리는 그렇게 설명드리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는 피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이런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이제 다리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오늘 어, 어, 어, 여러분들이 어, 약간 어, 앉아계실 때 약간 엉덩이로 앉지 않습니까? 그냥 엉덩이를 앉게 되면 약간 왼쪽 엉덩이에 힘을 조금 더 가하려고 더 주려고 노력을 하요 그니까, 한 6대4 정도. 왼쪽 엉덩이 6, 오른쪽 엉덩이 4 정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아, 아 평생에 앉아있는 습관을 이렇게 고쳐 가시는 게 좋아요.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이면서, 너무 기울일 필요 없어요. 6대4 정도, 혹은 5.5대4.5 요 정도로 왼쪽으로 살짝 하시는 거고, 자, 이것도, 그것도 중요해요. 자,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두번 들었다 내렸어. 자, 오른쪽 다리를 두번 들었다 내렸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아, 왼쪽 다리를 어떻게 하냐면자 눌렀다가 허리를 약간 앞으로 숙거리면서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세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똑바로 이렇게 앉았습니까 그죠? 허리를 똑바로 하고. 아, 자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있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가스가 아랫배, 처음으로 아랫배로 내려갔다가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절대로 이렇게 앉지 마세요.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네. 그러지 마시고, 허리를 똑바로 펴시고 이렇게 앉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리를 똑바로 했으면, 일단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접었어요 이렇게.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른쪽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려. 힘이 안 들어가니까 피가 이쪽으로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대신에, 왼쪽 다리는 딱 직각에서 약간 앞으로 이동하세요. 약간만. 한 10cm. 10cm 안 돼도 괜찮아요. 한 10cm 정도 앞으로 이동하고. 자, 발바닥을 어느 쪽으로 짚는 게 좋은가 하면, 여러분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발바닥이 엄지발가락 쪽 있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자꾸 이게, 발바닥에 바깥쪽으로 잡고 이렇게 힘을 가하시는 분들이죠. 이래 되면 나중에 이제 발목에 어, 무리가 오고 이게 바깥쪽으로 이제 통풍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엄지 발가락에 또 이제 발가락 발바닥 안쪽 부분 있잖아요. 안쪽 부분을 약간 땅바닥에 누른다 이런 느낌으로 그죠? 어, 이렇게 앉는 겁니다. 오른쪽 무릎은 접으시고 왼쪽 다리는 이렇게 쭉 펴시고 어, 이렇게 해서. 자, 이 상태에서 자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두번 들었다 내렸다 왼쪽 다리는 허리를 숙이면서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자이딱두 세트예요. 두번두번 두번 이렇게 했습니다. 두번두번 두번 이렇게 했는데 자이동작만으로도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해요. 아까 오른쪽에 커져 있던, 창자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져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슬슬 풀린다는 느낌이 오고, 반기 그러니까 증상이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동작을 하면 반기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 10분 정도, 20분 정도 지나다 보면, 어? 반기가 슬슬 멈춘다? 이러면서 대신에, 왼쪽 배가 묵직해진다는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왼쪽 배가 묵직해. 왜가 하면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라는 것도 한번 조금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창자가 커져 있다라는 뜻은, 왼쪽 창자가 조금 찌그러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찌그러져요. 좁아져 버렸다라는. 그 왠가면 이게 내부 공간은 항상 일정하거든. 어느 한쪽이 커지게 되면 한쪽은 찌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 그니까,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오기 시작하면 막, 꾸룩, 꾸룩, 꾸룩 소리도 나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쫙 펴지면, 이제 가스가 막 들어오면 창자가 쫙 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쫙 펴지면 묵직한 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걸 했다가, 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왜이래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쁜 현상 아니에요. 러니가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복구를 시키기 위해서는 창자 쪼가진 창자를 다시 크게 만들고 커져 있는 창자를 다시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가스의 압력으로 크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왼쪽이 약간 묵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나쁘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묵직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막, 어, 고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처법은, 어, 다시 가스를 오른쪽으로 조금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분산을 시키던가 아니면 이 위쪽으로 좀 뽑아내버리면, 이 왼쪽 창자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난 이런 걸 항상 실력이라고 합니다 실력 정말 제대로 안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정상에 따른 대처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느냐 이걸 잘할수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나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항상 세미나를 하는데 실력을 키워라 응? 그 실력은 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아,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실력을 키우면 너무 편안해진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가스를 왼쪽에 넘기는 방법은 이거예요. 오른쪽 다리는 두번 들었다 내렸다. 왼쪽 엉덩이로 살짝 안고 왼쪽 다리는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아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렇게 하시는데 또 이렇게 한다고 해제 여러분들이 렇게해 놓으면 막 적용을 막 제각각 다르게 다 해요. 원래는 이런 게 일단 규칙은 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설사 증상이나 어떤 복통이나 어떤 방지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준에서 한번 기 그런 기준에서 제가 어떤 기, 또 다른 기준을 한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 계속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5분마다 한 번씩 하면 왼쪽 창자가 좀 빠르게 이렇게 묵직해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10분이 넘어가 버리면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텀이라고 하는데 주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서 앉아있는 생활을 계속한다, 학생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근데 바깥에서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은 적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한테 일단 적용을 해보세요다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세요. 머릿속으로, 아, 5분이 지났다. 혹 6분이 지났다, 7분이 지났다. 그럼 아, 이 다리 동작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두번 들어주고 왼쪽 다리는 한번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두 번씩 이걸 뭐 6분 주기로 해도 괜찮고 7분 주기로 해도 괜찮고 8분 주기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 동안. 자, 이걸 이 테스트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오! 어, 요 타이밍, 요 시간에 점심 먹고 요 시간에는 내가 분명히 설사가 나올 타이밍인데 안 나오네. 어, 요 타이밍에는 지금 방귀가 나올 타이밍인데 방귀가 안 나오네. 자,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된다. 어, 이렇게 하니까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던 게 어, 쏠쏠 풀리기 시작하더니 한 30분 지나니까 어, 통증이 없어지네. 자, 이런 경험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못 믿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못 믿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오른쪽에 있는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아, 좋습니다. 그러면, 기왕이 이렇게 된거 가스 끝장을 보죠. 자,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들어 왼쪽 다리 오른쪽 혈관이 커져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오른쪽 혈관을 자꾸 좁히려고 노력을 해야 돼 오른쪽 다리는 힘을 자꾸 안 주려고 해야 돼요 걸어다닐 때는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주면서 아까 발바닥 안쪽 혹은 엄지발가락 음지, 쪽에 힘을 좀더 준다고 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주머니손걷고 다니지 마세요 이거 안, 되게 안 좋은 행동이에요 다리 혈관이 점점 커져가는 팔을 이렇게 약간 흔들면서 걸어다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주면서, 오른쪽 다리에 살짝 왼쪽 다리보다 더 높이 드세요. 왼쪽 다리. 그러면, 설사 증상이 확연히 줄어들어요. 복통 현상도 확연히 줄어들고, 반기 증상도 확연히 줄어들어요. 걸어다닐 때, 팔을 흔들고, 자, 왼쪽 다리에 힘을, 무게중심을 왼쪽으로서, 왼쪽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 다리에 살짝 왼쪽 다리보다 더 높이다는 거예요. 그죠? 자, 걸어다닐 때 이렇게 하고,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왼쪽 다리로 짝다리를 좀 짚으세요. 왼쪽 다리로. 근데 계속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왼쪽 다리 전체가 묵직해져버려요. 그리고 여기 오히려 몸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한다. 혹은 장시간 뭐 백화점에서 오랫동안 서 있는 일을 한다. 이런 분들 있어요. 음. 그럴 때는 오랫동안 있을 때는 일단은 왼쪽 다리에 짝다리를 짚는데 한 2, 3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되죠.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왼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다시 왼쪽 다리로 짝다리를 짚는 거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기본 출발점이 왼쪽 다리 짝다리를 짚는 거예요. 2분이 지났다. 아, 그러면? 왼쪽 다리를 또 짝다리를 짚는 거예또 2분이 지났다. 자, 이것도 실험을 해 보세요. 실험을 해 보고 뭔가 있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 뭔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돼요. 못 잡으면 끝이야. 아, 뭐, 효과 있기는 있네. 이거, 하, 여러분, 치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잡으 잡는다라는 거는, 야, 내가 이, 이 방향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되겠구나. 밀어붙여야 되겠구나. 그러면, 언젠가는 치료가 되겠구나. 저는, 여러분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20년 그러니까 과거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거의 나이 45세까지 죽다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정상을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 보시고 잡아내야 돼요.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또 누워 있을 때 자, 누워서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실, 굉장히 강력한 방법. 누워 있을 때는 일단은 베개를 빼고 누워야 돼요. 에? 베개를 빼고 눕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베개를 빼고 이렇게 눕는데 자, 오른쪽 무릎은 이렇게 세우세요. 오른쪽 오른쪽 다리는 접으시고 왼쪽 다리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빠르게 그 정상을 회복시키고 싶으시면 자, 이런 방식을 써보는 거예요. 자, 왼쪽 다리를 자,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걸 한어 한열 번만 하세요. 열 번만. 열 번만. 입으로 바람을 조금 불어도 괜찮아요. 네, 좋아요. 열 번을 하고 자, 요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번에 네. 양쪽 다리를 자, 다섯 번을 들었다 내렸다. 처음에 이제 왼쪽 다리 10번을 들었다 내렸다. 요번에 양쪽 다리를 다섯 번을 들었다 내렸다. 두 번째 과정까지 끝났습니다세 번째는 자, 양쪽 다리를 다 모으고 왼쪽 발바닥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드세요.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드시는 거야 왼쪽 발바닥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이으로 바람을 좀 부으시고 그러면 아요걸요걸몇번 어 정도요? 걸딱 다섯 번만 하세요. 다섯 번 다섯 번 하세요. 자세 번째 다섯 번이에요. 자 다음에는 다시 왼쪽 다리를 한 다섯 번 정도 들었다 내리시는 거예요. 다섯 번 정도 들었다 내리시고. <웃음> 자, 꼭다 번이다, 뭐열 번이다, 이런 개념을 하 너무 많이 하시면 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1 0번 이상은 하지 말고, 5 번에서 1 0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요게 제일 중요한데 자, 오른쪽 무릎을 접고, 자, 왼쪽 발꿈치를 땅에 대고, 자, 무릎을 이렇게, 보세요. 자, 무릎, 왼쪽 무릎을 살짝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예요. 자, 한 2, 3초에 한 번씩 이렇게 툭. 근데 가볍게 툭 치면 돼요. 왼, 왼 발, 왼 뒷발꿈치에 약간, 어, 땅바닥에 닿게 하고, 무릎을 툭, 툭 치고, 이렇게 있으면, 한 10분 정도, 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면, 복통현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자, 복통이 오른쪽 아랫배가 너무 심하게 아프다 이러면 너무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계속 누워서 저, 저 동작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팽창이 됐으면 이게 풀리는데도 시간이 그만큼 더 소요가 되는 거예요 20분에서 30분 정도 음. 일단 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한테 어,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 드리는 거는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른쪽 아랫배가 아픈 걸 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설명해야 되는데 제 채널 구독 하셔서 이렇게 계속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구독 신청을 하세요. 그냥, 그냥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올리는 동영상들을 계속 받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렇다고 제가 뭐 유명해지겠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런 건 아니니까 구독 신청하면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이 사람이 이런 동영상을 찍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혹은 정상에 따라서 어떤 동영상을 보고 싶다 이러면 그 50견 3일 치료법이라고 했어요 어깨 아픈거 50견 3일 치료법 이라는 동영상을 찾으셔서 그 밑에 있는 댓글란에 보면 아 요런 정상일 때는 이런 이런 이런 동영상들을 보세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 어, 그거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고 자, 제 동영상들을 계속 보시는데 오른쪽 아랫배가 자꾸 아프다 설사가 멈추지 않는다 혹은 방귀가 갑자기 나는 제대로 하는데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나는 제대로 하는데 설사가 나온다 나는 제대로 자발 운동도 하고 제대로 하는데 방귀가 자꾸 나온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어, 밝혀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죄송합니다. 미리 알았으면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을 텐데, 최근에 알게 돼서 여러분한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자바라 운동을 하고, 이제 호흡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호흡법을 이제, 이제 날숨, 내쉬는 숨을 5초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으로 가스가 너무 많이 가 있다는 라 것은 자 이제 이동영상 처음 듣나,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이런 동영상들을 또 병행해서 좀 보셔야 여러분들 실제적인 치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팽창이 과도하게 일어났다. 아, 프다막 설사가 자꾸 나온다. 하루에 이제 세번 넘어가게 설사가 나온다. 아, 이래 됐다라는 거는 이쪽이 과도하게 팽창이 되면서 이쪽이 과도하게 찌그러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왼쪽이 찌그러들었어요. 왼쪽이 수축이 됐다는 거예요. 가스가 없다라는 뜻이야. 여기는 가스가 너무 많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리 동작을 했잖습니까 이제 누워서 하는 다리 동작. 이렇게 해도 안 풀려 안 풀리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야 저는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사실 하고 있었어요 하고는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나는 아, 이 사람들이 왜 나는 잘 되는데 왜 못하는 거지 계속 그런 궁금증을 갖고 는 있었어요 근데 그 포인트를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야 그게 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아시면 가스를 자유자재로 뽑아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스를 만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인데 근데 가스를 많이 뽑아내도 가끔가다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가스를 뽑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간혹가다가 자꾸 가스는 내몸 창자 속에 균등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균등하게 있으면 내 몸이 굉장히 편안하고 느낀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가스가 한쪽으로 치우친다거나, 한쪽에 너무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미식거린다, 설사가 나온다, 복통이 나온다,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제가,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몰랐던 부분. 이제 통현상이나 이제 이런 증상이나할 때, 여러분이 이제 자바라 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바라 운동하고, 머리 흔들고, 이빨 딱딱하고, 어깨 들었 썩거리고, 바람 불고, 규칙적으로 오체.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리 동작을 막 해. 막 하다 보면 뭔가 풀리고 풀릴 것 같은데 또 아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제가 이제, 이제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거몇번 해드리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답변이 나와요. 아, 풀릴 것 같은데 또 아프고, 풀릴 것 같은데 또 아프고. 이제 자 이게 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나 그걸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제 바람을 불면 왼쪽 창자에 있던 가스가 자바라 운동을 하고 바람을 불면 왼쪽 창자에 있던 가스가 이렇게 쑥 빠져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 창자가 과도하게 팽창이 돼 있을 경우에는 그죠? 다리 동작을 하는데 다리 동작을 해도 이게 가스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넘어오지는 않아요. 한 10분 내지 길게는 30분. 아주 길게는 1시간 정도가 걸려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왼쪽 창자가 넘어오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오른쪽이 너무 팽창이 돼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바람을 불면서 자라 운동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왼쪽 창자에 있던 가스가 하면서 빠져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왼쪽 창자에 가스가 없는데 물론 다리 조작을 통해서 가스를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지만 가뜩이나 가스가 없는 상태에서 바람을 불어버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가스의 속도와 양에 비해서 이 위쪽으로 빠져나오는 가스가 너무 많아져버리면 그럼 계속 여기가 수축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넘어오긴 넘어오는데 또 빠져나가고 넘어오긴 넘어오는데 또 빠져나가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는 여기에 가스를 보내서 압력을 올려서 6대 4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뽑아내 버리니까 계속 4대 6에서 복구가 안 되는 거야 그게 계속 아픈 거야 계속 설사가 나는 거야 무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이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나? 굉장히 의아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계실 거예요자 우리가 자발 운동하고 다리도작을 하면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오는 가스의 속도보다 왼쪽에 있던 가스가 빠져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져 버리면 비율상 개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번 했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저도 막 오른쪽 아랫배가 안 풀리는 경험을 많이 했었고 어느 순간 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알게, 되, 알게 됐던 부분이에요 아 오른쪽 창자의 가스가 너무 많이 있다 복통이다, 설사다 이런 게 나타날 때는 다리 동작과 잡아라 운동을 해 주는데 불어주는 호흡은 최소화해요 최소화. 아예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불어주는 걸. 오히려 자바라 운동, 이게 팔을, 팔하고 머리 흔드는 자바라 운동을 멈추고 다리 동작만 계속 하면서 그냥 호흡은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불지 말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배가 막 아프다 이럴 때는 독특한 호흡법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은 호흡을 안 해도 괜찮고, 멈춰도 괜찮아요. 멈추고 다리 조절을 하면 결국은 왼쪽으로 가스가 계속 넘어오면서 안정화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응? 안정화 모드로 는데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저 근데 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바람을 안 불고 자발라 운동을 안한 상태에서 다리 동작만해서 가스를 넘길 때는 일단은 한 30분에서 1 시간 정도는 날숨을 하면 안 돼요. 날숨을 하면 안 되고 그냥 계속 다리 조작만 하는 거야. 그냥 호, 호흡도 이렇게 뭐 잡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 호흡, 오픈 호흡으로 그냥 편안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숨을 쉬고 싶으면 쉬시고. 대신에, 목을 잡거나 이러지 마세요. 어, 긴장하면 목을 잡게 돼요. 그러면 폐가 안 움직여. 그러니까, 오픈을 시키시고, 왜냐면, 숨이 막, 좀, 좀, 세지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다리 조작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머리도 흔들면서, 이렇게도, 잡아 운동까지 다 해요. 근데, 규칙이 하나 있어요. 이빨을, 앞니빨을, 그러니까, 앞내 앞니, 아랫니, 앞니빨을, 하나, 둘, 셋, 넷, 부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한숨을 가볍게 쉬는 거야. 아주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숨을 가볍게 쉬는. 거야. 진짜 가볍게 쉬는. 거야. 아주 약하게. 그러면 목에 들러붙으려는 가스가 쑥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제 목에 이물감이 안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이렇게 가스를 내 보내면서 왼쪽으로. 가스를 계서 공급을 해 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오른쪽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놓쳤던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제가 지난주에 이걸 알게 됐어요 아왜이 사람들이 이걸 못 해내지 왜 이걸 못해지 이거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아닌데 왜못해지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꼭자기 들어 오셨 분들은 제 제가 호흡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사실 여러 개를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어 동영상을 막 띄어, 띄어 보시거나, 막, 이런,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잘못알아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호흡법도 사람이 바람을, 이렇게 5초에, 이제 호흡은 5초에 한 번씩 바람을 날숨 위주로 이렇게 내쉬는 건데, 들숨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다고 들숨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약하게 불 때가 있고 하, 운동할 때는 좀 세게 불어도 돼요 네? 근데 이렇게 호흡할 때도 있고 그냥 편안하게 정상인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할 때도 있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세게 해야 될때 약하게 해야 될때 그냥 정상인의 호흡을 해야 될때 이런 게 있는데 왠가면 여러분 들 몸이 지금 너무 많은 변화를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호흡을 최소화 시켜야 될 때야 오른쪽 배에 문제가 나타나 있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자 제가 지금 놓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서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리 조작을 5분에서 10분 주기로 주기로 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5분하고 10분 하다가 나중에 한 30, 한 20분 정도 안 했다. 이러면 다시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요 여러분 창자가 그만큼 변형을 일으켰다는 게 가스를 끌어당기는 힘이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시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5분에서 최소한 5분에서 10분 주기로는 이걸 진행을 해주셔야 돼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못 했다. 그래서 막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간에 5분에서 10분 못 했던 걸 한꺼번에 다 보충을 해야 돼. 어쩌면 그냥 보충이 아니라 두배 정도는 보충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왼쪽 다리 막 횟수 상관없이 오른쪽 다리 막 들었다 내렸다. 또 왼쪽 다리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오른쪽 다리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왼쪽 다리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이거 막 보충을 해서 빠르게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5분에서 10분 주기로 다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다리 조작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리 조작이 제가 제가 다리, 조자,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이라고 해서 동영상을 한 7개 정도 올려놨어요. 그게 보면 댓글란을 보세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주 중요하다. 왜? 저는 진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다수의 분들이 얘기하면 다리 동작 제대로 해줬습니까? 이러면 아 뭐, 팔동작 그냥 하겠는데, 다리는 잘안 돼요. 자꾸 이런 반응을. 내가 진짜 중요하니까, 그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거의 뭐, 진짜 열 명이면, 거의 열 분이 다리 조작을 잘안 하셔. 그러니까, 자꾸, 아픈 거야. 제가 의미 없이 그게 아주 중요, 중요, 이렇게 안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타까워서 제가 적어 놓은 거지.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제가 그렇게 적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다리 동작은, 그, 대사정원 치료법 76강 밑에 이래 봐도, 다리 동작을, 어? 10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그죠? 그,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적어 놓은, 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서 그런 거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고, 해야 될 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진짜 중요하고 그러니까 오른쪽 배가 아프다. 가스실고 방귀가 방귀가 나온다. 설사가 나온다라는 거는 최소 한 30분 정도는 날숨을 하지 말고 세게 하지 말고 진짜 아주 약하게만 하는 건 괜찮아요. 시작 한 30분 정도 혹은 길게는 거의 1시간 정도는 호흡을 굉장히 약하게 하고 어느 정도 왼쪽의 가스가 충분히 들어왔다 싶으면 그때 자바라 운동과 머리 흔들기와 어깨들썩거리기나 이런 걸 이것도 10분 10분 주기로 아무리 안 돼도 10분 주기로는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10분 주기로 다시 호흡법을 다시 정상호흡법으로 작동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리 동작을 제대로 안 하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호흡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분명 처음에는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자꾸 바람을 내 불다 보면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동작이 중요하다고 자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왜 아픈가 왜 아픈가 이럴 때는 거의 100% 다리 동작을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 하다가도 막한 시간, 두 시간 안 해버리고, 10분 주기로 잘 하다가도 또뭐 선생님 누구 만난다고 못했어요. 그랬더니 막 아파요.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다리 동작 잘 했어요. 이러니까. 죄송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걸 못해버리면, 물론, 방법은 가르켜 주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다리 조작 중요합니다. 런런데 제가 실수했던 거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호흡법을 굉장히 약하게 하든가, 아예 안 하든가, 아까 제가 했던 방법대로 이빨 네번 딱딱하고, 한숨을 한번 쉬든가, 이 방법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취해 준 상태에서 다시, 아,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싶으면 정상 모드로, 자, 1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자바라 운동,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자,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이제 이 동영상을 혹이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어, 제가 그냥 부탁드릴게요. 제,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탁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 채널에 구독자 신청을 하세요. 구독자 신청 하시고, 아, 대충, 아, 어떤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나, 아, 이런 거한번 살펴보시고, 그죠? 아. 그리고 또 어떤 동영상을 볼까 이게 또 궁금하면 저 50견 3일 치료법 이라고 있어요 그 동영상 찾아서 그 동영상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동영상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을 보면 막 허리 아플 때는 이 동영상 보세요 호흡이 안될 때는 이 동영상 보세요 무릎이 아플 때는 이 동영상 보세요 다리가 부을 때는 이 동영상 보세요 치질이 걸렸을 때는 이 동영상 보세요 뭐 50견이 왔을 때는 이 동영상 보세요 이런 이런 동영상을 계속 이제 설명을 해 놨어요 그 한번 보시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성설사, 방기증상 오른쪽 아랫배 통증 증상을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될 게, 이 동영상, 지금 올려지고 있는 이 동영상을 기준점으로 생각하세요.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더 보세요. 꼭 보시, 보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한번더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거는, 일단은, 자바라 운동법이라고 있습니다. 자바라 운동법이라고 있는데, 자바라 아, 운동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두 개가. 그 자바라 운동법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에요 그러니까, 호흡법에 관한 거나, 아, 이런 걸, 어, 는 흔드는 거나, 머리 흔드는 거나, 이런, 그, 호흡,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그 자바라 운동법 동영상은 필수 동영상이에요. 자두 번째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은 어떤 동영상인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이라고 했어요.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 한7개 되는 짧은 동영상이에요. 15분짜리 이런 건데 7 개를 컵 자꾸 보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거 제대로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제대로 적용하라고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그꼭 보시고 그 68강부터 76강까지 있을 거예요. 특별판으로 하나 더 있어요. 그거 꼭 보시고 혹은 이제 이게 제이 이제 가스가 왼쪽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순적하게 잘 빠져나오면 여러분 진짜 행운아예요. 행운한데, 이게 명, 위장까지 올라오다가 호, 멈춰버린다. 혹 위장은 올라왔는데 식도에 올라와서 멈춰버렸다, 가스가. 안 빠져나온다. 혹은 막 코에 걸리면서 막 코가 뜨끈뜨끈뜨끈뜨끈 해야 된다. 따끔따끔 하고 막 콧물이 흐르고 막. 이제 가스가 못 빠져나오고 여기서 멈춘다. 이래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걸 해결을 하려면 여러가지 동영상을 보긴 봐야 돼요 그걸 해결을 하면 좀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명치 통증 배에 가스 차는 정상 치료법이라고 있어요 명치 통증 배에 가스 차는 정상 치료법이라고 있어요 그걸 보시고 그 여러분들이 몸의 좌우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다 아마 오른쪽 근, 오른쪽 근육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왼쪽은 너무 약하고 혹은 목을 이렇게 했을 때 한쪽은 근육이 없고 얼굴이 한쪽은 내려앉았고 좌우비대칭이 너무 심하게 발생했다 이러면 장길성 폐의 좌우비대칭 혹은 장길성 얼굴의 좌우비대칭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딨냐면 잘 들어보세요 대사정후군 치료법 1이라고 찾으세요 1. 대사증후군치료법 1이라고 찾으시면 그 동영상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을 보시면 자 이런 병에 걸리신 분들은 자 여러분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런 동영상들을 보세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발운동법 보시고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통제법 보시고 명시통증 배에 가스 차는 증상 보시고 모래주머니 착용법 보시고 얼굴에 좌우 비대칭 폐의 좌우 비대칭, 몸의 좌우 비대칭 이런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꼭 보세요. 그거 보시고 적용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한 개, 함께 한개 몸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월, 열, 원래 여러분 몸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2차 자각 증상, 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명현현상들이 곳곳에 암초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일단은 제가 이런 말씀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막 세상적으로 알려지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또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이런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사실은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동영상 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믿는 교회 하나님이 나니만 살면 되냐 니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니만 살면 되냐 뭐라도 해라 이래서 제가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취하겠다 뭐 돈을 벌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동, 이 치료법을 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나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참막 문제가, 하, 아, 가스가 위장에 올라왔다가 안 빠져나가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나한테 원망을 하는 거야. 이배 아프던 사람이, 오른쪽 아랫배 아프던 사람이 가스를 왼쪽으로 보내서 어떻게 했는데, 자발 운동이나 이렇게 이런 걸 했는데도 이제 가스가 잘안 빠져나오면서 이제 위가 너무 아프게 된 거야. 이런 상황에서 나를 원망을 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사례들이 사실 여러번 있었어요. 댓글을 통해서도 막 그러고. 근데 좋아지신 분들은 너무너무 고맙다. 막, 심지어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계속 찍어달라. 막, 이렇게 하시는 반면, 또, 어떤 분은, 일하다가, 이제, 이런 분은 대단히, 한 동영상들 제대로 안 보시는 거야. 대 뛰어 보다가, 막, 자기가 못 견디면, 막, 어떤 데는 막, 새벽 1시에 전화가 와서, 나 죽겠다고. 막, 이, 이런 분도 계셨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면, 저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져요 그니까 러 조심스럽게 진 실행을 하시고 2보 전진 1보 후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 제발 좀 욕심내지 말고 치료기간을 길게 잡아라 길게 해 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아니면 진짜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한 10년 잡아라 10년 그럼 분명히 좋아진다. 저도 좋아졌잖아 나는 진짜 병원에서 사형선거 받았던 사람이야. 창자는 터져버렸고, 응? 복막염, 막, 급성 복막염화가 창자가 다오염돼버렸고 병원에서 의사도 그냥 두달 동안 항생제만 맞다가 그얘기 그냥, 그냥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사형선거 받고 나왔던 사람이야. 살아났잖아요. 그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살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이 부분에서 적용하는 데서 저한테 어떤 책임을 묻거나 이런 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못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뭘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들이시고 조심스럽게 적용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을 내요. 아 이거 좋다. 바람 부니까 좋아. 속이 편해져. 하루 이틀 굉장히 좋아졌다가 다음날 보니까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막 이것만 열심히 하다가 다리 동작을 안 했어 다리, 이거, 이걸 거이 치료하려면 다리 동작도 중요하고 팔 흔들기도 중요하고 머리 주머니 이것도 또또 또 의외로 중요할 수 있고 팔을 어떤 쪽으로 오른팔을 더 많이 흔들어야 되는지 왜 이제 좌우비대칭이 발생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을 더 많이 흔들어야 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왼쪽을 더 많이 흔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왼쪽 근력운동을 좀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 근력운동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막 어떤 사람은 오른쪽 머리를 주기적으로 눌러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여러분의 몸이 곳곳에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한테 테스트를 해보시고 뭔가 좋아지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제일 나쁜 거는 뭘 했는데, 이제 좋은 약을 먹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게 제일 나쁜 거야. 뭐 좋다, 뭐 산상을 구해서 먹었는데 뭐 열만 반짝 났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람을 불고 다리 동작을 했는데, 어? 몸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 일단은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신호에요 치료를 가는 어떤 한 줄기 빛이고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제대로 알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되는데 욕심을 내더라고요. 제가 장담하건데 100이면 100다 욕심을 내요. 뭘한 100이면 99명은 욕심을 내요. 저도 욕심을 무지막지하게 냈던 거예요. 좋으니까 막 하다가 막 몸살 걸려버리고 감기 걸려버리고 근육통 오고 막날리게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2보든지 1보 후퇴하세요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루 정도 쉬세요 가볍게 동작은 최소한만 하면서 현상 유지만 하면서 또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쉬어 버리면 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죠 원래 상태로 확 돌아가는 거죠 최소한 가볍게 치료 동작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오늘 동영상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만성 설사 때문에 이 동영상,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2년 정도가 됐는가 생각해요. 또 많은 분들 어, 도, 도울 수 있어서 참 기쁘기도 하고 지난 주에도 또또 어, 교회 또네 분이 어, 인천에서도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시고, 이제 또, 개포강에도 오시고, 하여튼 네 분이 오셨어요. 네 분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볍게, 아주 쉽게 치료되는 분들도 계세요. 자아라 운동만 했는데 그냥 명치가 뻥 뚫리면서, 어? 목소리가 잘 돼. 그 정도 아무 증상이안 났다. 진짜 순식간에 치료되는 분도 계시고, 뭐한 일주일 지났는데 너무 좋아져버린 분도 계시고, 근데 1년이 지나도 이제, 계속, 뭔가 좋아하는 잔인데, 이제, 창자의 변형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폐의 변형이 심하게 나타난 분들은, 이게 빠르게 회복이 안 돼요. 길게 가야 돼요. 길게 가야 되고. 그,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몸에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 나는 너무 심각하다. 이런 분들은 저의 도움을 좀 받으시기는 받으셔야 돼요. 어, 그런 분들은, 이제, 매주마다,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해요. 세미나를 하는데, 오셔서, 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대사정후은 치료법 77강 이라고 있습니다 77강 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댓글란 똑같아요 그 동영상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동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을 보시면 아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아, 요 동영상 을 한번 보세요 거기 그냥 아무나 오시면 안돼요 또 기본적인 사전 지식을 갖고 오셔야 나하고 대화가 통하네 대화가 그냥 맹목적으로 오면 이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뭐, 너무 힘드시면 오셔도 됩니다. 근데, 한번 동영상 아, 요 정도는 동영상을 조금 보고 오세요. 어, 에,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또, 몇 시까지는 와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해놨으니까, 어, 동영상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고, 어,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코항에 계시는, 김상년님, 어, 김상년님. 어, 뭐 영어 가르치는 교직에 계신다고 그는데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전혀 예상치 못했던 후원금 보내주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최지원씨 공익근무에 나라를 위해서 또 열심히 공사하신 최지원씨가 또 후원금 보내주셨는데 돈도 번, 벌지도 못할텐데 공익근무 근무원들이 돈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근데 최지원씨는 매달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 하여튼 그 일단 조심하 조심스럽게 조심 하세요 또 저를 한번 만나러 오실 분들은 만나러 오시고 만나러 오면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플러스가 돼요 진짜 도움이 돼요 안 만나러 오면 여러분 혼자서 이제 막 골반에서 고민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요 한번 오세요 한 번이라도 오세요. 한 번에 오면 더그 방향이 분명해져요. 저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죠?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하여튼 제가 이 오늘 진짜 한 2시간짜리 동영상이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이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그냥 이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짧게 끝났는데 보겠습니다. 조만간에 그 역류성 식도염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위염, 목에 이물감, 아, 또 병행이 돼 있어요. 또 만성 체기 증상 이런데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나중에 역류성 식도염에 관한 어떤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거기서도 제가 어, 여러분한테 설명드리지 못, 그냥 몰라서 설명 안 드린 게 아니라 효과는 너무 좋은데. 약간 위험성이 있는 그런 동작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 굉장히 빠르게 회복시키는 방법인데 그걸 제가 아, 머리 쪽에 관련이 된 거라서 조심스럽게 올렸는데 아, 아, 조심스러운 마음에 올리기를 주저주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걸 동영상으로 올리면 여러분들이 또 실수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데 한번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동영상이 한번 올라오면 구독자 신청을 하신 분들은 그 올라왔는지 안 온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꼭 한번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 만성설사나 아랫배 통증 증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걸 잘 보시면 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솔직히 뭐 지금 당장은 다음 주에 올리게 될지 그 다음 주에 올리게 될지 장담은 못 하겠어요. 솔직히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그냥 기도 좀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혹여나 이 방법을 통해서 좋아지실 경험을 갖게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좀 감사해 주자. 예수님한테 좀 감사해 주세요. 제가 막 이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드리기 시그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을 꾹꾹 안 눌렀으면 저 이런 동영상못 안올려요 저도 인간이에요 쉬는 날나 편안하게 쉬고 싶지 이렇게 막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고 싶고 에너지를 쏟아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물론 돕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매주 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벌써 2년째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건 인간적인 의지로는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수님,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셔서 제가 하는 거니까 저한테 감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혹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꿔주시오. 뭐 바람이 있다면 교회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더 바람이 있다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냥 뭐, 늑두리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웃음> 여러분, 제, 여러분들이 제, 제 죄, 여러분들, 죄, 저 죄인이에요. 저죄 많이 짓거라면, 마음으로도 죄도 많이 짓고, 눈으로도 죄 많을 수 있고 생각으로도 죄를 엄청 많이 지어요. 물론 교회 오래 다니니까 이제 표현을 하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이 네 마음으로도 남을 해꼬지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다. 그렇게 해요. 그것도 하나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 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걸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신대요, 구원을. 천국 가게 해주신다, 천국 가게 해주신다.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매번 하고 싶은데, 한동안 진짜 아니지 않는데, 이거 오늘 또 눌려서 하는 거예요, 눌려서. 저도 여러분한테 나쁜 인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전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미하는 부분은 너무나 커요. 제가 세상 누가 이런 방법을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면 세상에 누가 이런 방법을 이해나 할수 있게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신기해요. 신기해요. 저는요 한 번씩 어떤 분이 하, 선생님 전화 와서 하, 뭐 이런 증상에 걸려서 힘, 너무 힘들어요. 일단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면 다짜고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누가 이래 아프대요 이거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진짜 신기한 거야. 내한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막 오른쪽 눈이 막튀어나올 듯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내가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근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큰일 나겠는데 어떻게 근데 갑자기 막 다음 날, 내 오른쪽 눈이 똑같이 아픈 거야.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고 아, 그럼 왼쪽 눈을 머리를 눌러보고, 막 왼쪽 팔을 흔들어보고, 왼쪽 이빨을 딱딱 끓어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풀리도록. 그 전화해서 그 사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정상적인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저한테 너무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 죽다가 살아난 것도 지금 여러분 앞에 이런 동상 올리고 있는 것도 저는 기적이에요 저로서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여러분 예수님누구신지 모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웃음>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 따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다 하늘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이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던 거야 2 0 0 0년전에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나는 너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고, 친구가 되겠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겠다 해라. 십자가에서 진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견디신다.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갖는 고초와 고난과 질고들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경험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럴 이유가 없거든그딱한 가지 조건을 보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너희가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어준다는 걸 믿으면 너희 죄 지금까지 지어 모든 죄와 앞으로 저지를 모든 죄까지도 물론 회개는 바탕이 돼야 되겠죠 용서는 구해야 되겠지만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고 너희가 와 죽었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그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돈 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문제고 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구나. 이걸 인정하는 문제지. 돈 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짜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쁠 복자의 소식 속단대 인데 식자인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약한 자도, 부자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갈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다. 동물이나 이런 거, 모든 다른 어떤 나무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닮은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이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아, 너네, 내가 세상에 보낼 테니까, 1 0 0 년만 살다가 죽어. 그 다음 나도 몰라.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보고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네와 영원히 살고 싶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아주 순간적인 삶. 천국에서 너네와 영원히, 세상 우주를 다쓰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시고 또뭐 복음을 전한다. 저 사람 전도를 한다. 뭘, 뭘 전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요즘은 진짜 너무 많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전적으로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한도 설득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예수님이라는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셨구나 또 십자가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또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아 천국 간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아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존재구나 이런 걸좀 좀 이해를 좀 시켜 드리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주 한 번씩 이 동, 이런 동영상을 들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방금 얘기했던 이런 얘기들은 아 아주 네, 아주 가로가 할지도 모르겠는데 안할 수도 있고요. 네. 하여튼 하, 오늘 동, 긴 동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어, 다리 조작할 때. 하지 마시고 그제 꼭 기억하세요. 30분이나 1시간 어느정도 풀렸다 싶으면 그때부터 정상 모드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람도 가볍게 하고 어, 그렇게 하십시오. 하동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저 어, 저,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도와드리고 싶고 진짜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 제 마음이라도 좀 받아주세요. 어,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